세포막, 통한 물질 이동 크게 나눠가지고 능동적 이동,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수동적 이동, 에너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과는 글자 그대로 압력차에 의해서 물질이 막을 통해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내, 외, 막의 압력 차이. 그 다음, 용적이동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용액 전체가 이동하는 현상이다 얘기하고요. 용액 전체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용적이동. 확산에는 두 가지. 그냥 일반 확산과 촉진 확산 자, 확산은 농도 차이에 의해가지고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확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촉진이 붙는다는 얘기는 그 막에 물질을 운반해주는 운반 단백질에서 촉진이 되는 확산이다 확산은 확산인데 운반 단백질이 도와주는 확산이다. 그다음 삼투 마찬가지 용질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쪽으로 용질 농도가 낮은 낮은 곳에서 높은 쪽으로 얘기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배추를 소금물에 절였다 하면 은 소금으로 봤을 때 용질로 보면 은 용질농도가 낮은 곳이 배추 속입니다. 맞죠? 그리고 용질 소금물이 농도가 높은 곳은 소금물이에요. 물로 봤을 때는요. 물로 봤을 때는 물의 액티비티 활동도가 높은 곳에서 활동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걸 삼투라고 얘기를 한다 삼투 그 다음 투석은 액체 상태에 있는 작은 분자들을 큰 분자들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그 막에 투과할 수 있는 막 사이즈가 있는데 그 사이즈보다 작은 물질은 통과될 수있지만큰 물질은 통과가 되지 않잖냐. 그래서 큰 분자들로부터 작은 분자들을 액체 상태에서 이렇게 분리를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신장의 신장투석 얘기를 하죠. 자그 경우. 능동적 이동에는 이와 같이 능동적 이동과 용적 운반으로 나눌 수가 있고 수동적 이동에는 확산, 단순 확산, 촉진 확산, 여과, 삼투 등이 필요하다. 여기는 운반체가 필요 없는 부분이고 이쪽은 촉진 확산에 운반체 필요했잖아요 운반체 필요했고 이쪽에 능동적 이동에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에너지 펌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펌프가 있으므로 거기에 이제 운반에 관한 운반체도 다 존재합니다 를 그래서 운반체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자,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압력에 의해 가지고, 뭐, 용적 이동입니다. 여과막이 있습니다. 그죠? 자, 뭐, 여과, 여과막이 있어요. 여과막을 통해 가지고, 압력을, 높은 압을 주면은, 압력을, 압력, 나, 높은 압에서 낮은 압으로, 여과막을 통과해서 지나갑니다.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그 다음, 확산. 이건 농도가 높은 데서, 설탕 덩어리에서, 설탕 덩어리 속에는 농도가 높잖아. 낮은 쪽으로 이제 물질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설탕 분자들이 이와 같이 처음 설탕 덩어리에서 다 녹아서 골고루 설탕 용액을 이룹니다. 자, 이와 같이 확산 농도의 차이다. 뭐 설탕이나 포도당 등어리를 넣고 물을 교반하면 그 분자들은 용해되거나 확산된다. 자, 용해, 용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녹는다. 얘기. 녹는다 얘기를 용해한다 얘기고 그러면 확산은 녹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거든요 용해되거나 확산된다 B나 C는 확산이고 D는 용해되거나 확산된다 평형을 이룰 때 포도당 농도는 용기 전체 내에서 갖고 포도당 분자에 평균 수요는 어느 방향에서나 언제나 같다. 자 여기에 용해라고 나오는데 B, C는 확산이다. 확산되어 가지고 D는 완전히 골고루 다 농도가 균일하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설탕이 확산이 됐냐? 용해 녹았느냐?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그죠? 설탕 덩어리가 이렇게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설탕 덩어리는 안 보여요 그렇지만은 설탕 분자 분자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물 속에 설탕은 녹았지만은 설탕 분자가 용해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설탕이 아니고, 만약에 소금을 넣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소금물. 소금물은 이와 같이 설탕이나 포도당 분자가 이렇게 확산되어 있는 형태일까? 아니면은 다른 상태일까?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그거, 소금은 없죠? 소금은 안 보이네? 소금 같으면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설탕, 소금인데, 소금 같으면은요, 소금물이 됐다면, 소금 분자가 어떻게, 우리가 소금 분자를 기록을 하면, 분자식으로 쓰면, 은 아니면 뭐 분자로 나타내기 힘들다면 그냥 빡식이 달고 얘기를 합니다. 자, 소금이 NaCl, 소듐 크라이드. 소금, 설탕은 C t w e l 그러니까 자 포도당 두 분자, 포도당 과당이네 C 6 i x H 12, 5, 6에 두 분자에 물한 분자가 빠졌는 형태잖아. 그렇죠? 그러면 설탕 분자가 C, 12, H, 20, 2, 산소, 12. 맞나? 11. 자, 설탕 분자는 물에 녹아도 설탕 분자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소금 같은면은 이게 물에 녹으면 소듐 양이온과 클라이드 음이온으로 이렇게 이온화가 됩니다. 이온화가 됩 돼. 자 그래서 지금 녹아 녹았... 그러는 용해 되거나 확산된다. 하, 이걸 좀더 설명을 구분을 한다 그러면은 용해 같으면 물과 반응을 했다는 얘기예요. 물과 반응을 했어. 그 농, 설탕 분자 주변에는 물 분자가 결합을 해 있어요. 결합을 해 있고. 결합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농도 차이에 의해 가지고 확산되어 있다. 자 이렇게 설탕물 설명을 할수 있고 소등, 소금, 소금물은 이렇게 이온화가 되어 있다. 자 이런 차이가 있다. 그 다음 촉진 확산됐고 삼투압 얘기입니다. 삼투압 보시면 은 여기에 막이 있는데 이게 반투막입니다. 반투막이라는 얘기는 지금 보세요. 여기 우측에 물이 있고, 순수한 물이라 정유수라고 보시고, 좌측에 자, 물 속에 뭐 미확인된 용질이지만은 이렇게 순수한 물은 아니고, 뭐 혼합물인지 뭐 이렇게 있다. 반투막을 경계로 해서.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디에서 물이 순수한 물이 이쪽에서 물이 반투막을 통과해서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럼 이게 아까 얘기했던 배추라고 보고 이게 소금물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여기에 압력차에 의해가지고 압력차에 의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자, 물은 이렇게 이동이 되고 선택적투과성막 물분자 당분자 자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다는 얘기예요? 당분자가 이 투과성막을 움직이질 못해요. 물분자만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럼 처음 물이 물이 자 이쪽에 물의 농도는 이쪽이 활동도가 높아요. 활동도 높은 데서 활동도 낮은 대로 녹아있는 용질로 보면은 용질 농도가 높은데 낮은 데서 높은 대로 물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자 물의 순수한 물의 양이 줄어들고 여기서 이만큼 줄어들고 그다음 좌측에는 물이 이렇게 전체 용액량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삼투압에 의해서 물 분자가 이동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 물의 활동도로에 기준을 두느냐, 용질에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둘다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여기에 등장액이 있고요. 고장액, 저장액 있습니다. 자, 적혈구가 있어요. 적혈구에 등장액에 넣으면 적혈구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고장액에 농도가 더 높은 적혈구보다 훨씬 높은 뭐 어떤 액 용액 상태에 적혈구를 넣어 버리면 적혈구 속에 적혈구가 어떻게 될까요? 적혈구 속에 물이 고장액으로 빨려 움직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적혈구가 쪼그라듭니다. 고장액에서. 저장액에서는 어떨까? 역으로 물이 흡수돼 가지고 적혈구가 나중에 이렇게 수분을 많이 흡수해가지고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액에서는 세포가 수축되고 저장액에서는 팽창돼가지고 마침내 세포가 터져버린다. 그럼 저 결국 터져버립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 나타나는 뭐 등장액은 큰 문제가 없는데 저장액, 고장액에서 어떻게? 적혈구가 변화가 올까? 이제 그 얘기. 투석 원리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 그 다음, 능동적 이동. 에너지 필요합니다. 그죠? 자, 능동적 이동에 대표적인 소디움 포타슘 교환 펌프. 자, 세포막에 존재하는 능동적 이동 기전으로 세포 내로 확산에 들어간 소디움은 세포 외로 뽑아내고, 세포 외로 확산돼 나온 포타슘은 세포 내로 이동시킨다. 그러니까, 소디움은 세포 바깥으로 뽑아내고, 포타슘은 안으로 들어간다. 자, 소디움 포타슘 펌프.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세포 외, 세포 내에, 아, 자. C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운반체입니다. 자, 운반체 보이죠? C, C. 운반체에 S라는 물질이 운반체에서 자, CS 운반체 물질 복합체를 이루어 가지고, 이루어 가지고 안으로 물질이 운반된다. 운반체. 그다음 소듐포타슘펌프 바로. 이겁니다. 포타슘 안으로 들어오고 소디움은 뽑아냅니다. 소디움 포타슘 펌프. 펌프는 효과적으로 확산에 의해 들어간 소디움을 세포 밖으로 운반하는 데 반해 확산에 의해 나간 포타슘은 세포 내부로 이동시켜준다. 에너지 이용해서 소디움 포타슘 펌프를 이용해서 운반해준다. 소듐 이온 3 개가 세포 내부 쪽에 결합해 가지고 펌프 ATP 에너지에 의해 가지고 인산화되고 자 소듐 세 분자 나가고 포타시움 두 분자가 들어옵니다 여기 포타시움 두 분자 들어오죠 소듐 세 분자 나가고. ATP 이 -E 펌프에 의해서. 자, 소디움 포타슘 펌프에서 생긴 소디움 경사도는 소디움 양온 확산에 대한 포도당의 흡수와 연결되어 지금 얘기 여기, 여기에 자, 보세요. 소디 나가고 소디 소듐이 나가고 포타슘이 들어오는 이 펌프에 의해 가지고 펌프에 의해 가지고 이제 소듐이 나갔던 소듐이 들어올 때또 이래 들어올 때뭐와 같이 이제 포도당과 함께 같이 코트랜스포트입니다. 포도당을 함께 운반을 해버려 요 세포 속으로 넣어준다 이 말입니다. 네, 포도당의 흡수와 연결되어 농도 경사에 대한 포도당의 흡수가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소듐 포타슘 펌프에 이 나가는 소듐이 다시 세포 내로 들어올 때 포도당을 같이 운반을 해주는 메커니즘이 하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있다 그러면은 이 메커니즘 만으로 포도당이 세포에 들어오느냐. 그것만은 아니고, 이거 이외에 다른 세포 내에 공급되는 메커니즘이 존재를 하는데, 소디움 포타슘 펌프와 연관된 코 트랜스포터 역할도 존재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초식 동물, 우리 사람을 필요, 사람, 마찬가지 소디움 무조건 소금 먹지 마라 이거 안 됩니다. 어? 코트랜스포트 역할도 합니다. 어? 그다음 용적 운반. 자 이거는 됐고 최종 종합 정리. 자 여기서 이제 세포막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핵이 핵소체 리보좀 소포체 골기체 혹은 골지체. 분비액포, 용해소체, 미토콘드리아, 섬모, 편모, 미세소관 각각의 기능은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자, 이 문제를 봅시다. 자, 이 문제 답이 뭔지 답은 여기에 아르키 좋습니다. 아르키 좋어요. 모세혈관에서 액체 이동에 주로, 주로 관여하는 것은 무엇이냐? 뭐, 확산, 반대로 바을스. 자, 이게 처음 듣는 용어가 나왔다. 그죠? 자, 반대로 바을스 힘, 능동적 이동, 혈장 교질 삼투와 운반체에 의한 이동. 자, 답이 뭐냐? 여기에 해설을 해 뒀습니다. 자, 모세혈관에서 액체이동에 관여하는 것은 혈액내 교질삼투압, 조직내 교질삼투압, 혈액의 액압, 조직압이 관여한다 그러니까 삼투압하고 혈액의 혈압압력이 관여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삼투압이 뭐냐 삼투압이 뭐냐 그리고 여기에 교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용어는 영어로는 콜로이드라고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콜로이드가 우리가 녹아있는 그러니까 용해되어 있는 입자 사이즈가 만약 모래라든지 이렇게 큰 입자 사이즈 같으면 유, 유, 육안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사이즈가 교질 콜로이드 입자 사이즈가 얼마에서 얼마 정도 사이즈인지를 한번 여러분들 사이즈를 한번 에, 보세요 그러면 은 만약에 어떤 물질이 녹아가지고 눈에 전혀 보이지 않고 투명하다 투명하다 그러면은 이 콜로이드 상태보다 더 작은 입자 상태입니다. 콜로이드 상태는 뭐 우유 같이 이렇게 뿌었습니다. 뿌은 상태가 육안으로 보여요. 자, 그런 상태, 혈장 속에는 그런 교질 상태, 콜로이드 상태의 용액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타난 삼투압을 우리가 뭐 교질 삼투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반대로 바울스 힘은 나중에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체액과 등장액인 생리식염수의 농도가 농도는 몇 퍼센트이냐 생리식염수 농도 몇 퍼센트냐 여기 설명 잘 해놨어요 자 여기에 농도 하나 나옵니다 자 삼투압농도는 몰농도와 같습니다 자, 뭐물 1리터에 식염 5 8 g 이 녹으면 1몰인데, 그, 그걸 그삼투압 농도로 오스몰이라고 농도를 부릅니다. 자, 오스몰이 몰 농도와 같습니다. 자, 오스몰이 된다. 그런데 소금은 거의 완벽하게 해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온화가 된다이 말이. 에요 자,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소듐이 NaCl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온화돼서 소듐 1몰, 로라이더 1몰, 2몰이 만들어진다. 그 말이야. 그래서 자, 이루어지는 전해질은 두 분자가 되기 때문에 29g이 녹으면은 1 오스몰이다. 이 말이에요. 1 오스몰이다. 이때 체액의 삼토압은 300ml 오스몰이므로 약29 곱하기 0.3 하면 은약 9g이 물 1, l 레대에 녹아있는 상태의 농도이다. 그게 몇 퍼센트냐? 약 0.9%입니다. 우리 몸에, 우리 몸에 체액 속에 식염농도가 0.9%입니다. 아시겠어요? 0.9%예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뭐 몰농도, 오스몰농도 다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언제 계산해가지고 여러분들 할 수는 없잖아, 맞죠? 그럼 식염 생리식염수 농도가 0.9%입니다. 병원에 가면 링거의 식염수 주죠. 지그 농도입니다. 자, 0.9%. 그래서, 그래서,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소변, 소변 속에 식염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척정 안 해봤죠? 그죠 0.9%가 안 나오고 아주 낮은 농도로 나온다. 그러면 우리 몸의 안에 식용농도 굉장히 낮다. 그래서 자 오늘 했는거 지금 오스몰 나왔어요. 오스몰 몰롱겁니다뭘롱더 몰론도. 쉬었다 합시다. 피어나네. 밖에 바람 좀 쐬고 들어왔어.